당신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으니 만유의 하나님 여와여 이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.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물가에 심겨져 시냇가에 뿌리를 뻗는 나무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항상 푸르며 가뭄이 드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.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